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직무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상해 위험급수 직업급수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 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감액 없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13-437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가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나 원고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증액 보험료 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쟁점,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에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쟁점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2007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2007년 및 2008년에 가입할 당시에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직무를 기준으로 상해급수를 구분하는 기재가 전혀 없었고 2009년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상해급수를 구분하는 기재가 있었으나 당시 보험자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상해급수에 관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원고 임직원 전원을 상해급수 1급으로 산정하여 종전의 보험 여유와 유사한 금액으로 단체 상해보험계약을 인수한 점 피고가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즉 2010년경 원고가 종전에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정보와 그 보험료 액수를 보고 원고 회사 임직원들이 대부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료 견적을 제출한 점, 피고는 종전에 원고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직무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방씨의 알선으로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방씨에게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소속과 귀향증에 관한 자료만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방씨는 원고로부터 위상만이 기재된 임직원 명단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여 원고 회사 임직원 1023명 중 6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 원고는 2007년부터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0년 최저가격 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보험자를 선정하였는데 입찰 당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로 구성된 콘수시험은총 보험료를 1억 2천여만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는 총 보험료를 약 1억여만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보험자 선정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차액인 약 3,300여만 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추가되면서 피고는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가 어려웠던 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날인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특별히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상해급수의 의미와 임직원들의 직무 구분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우위 1023명 전원의 직무를 사무직으로 적용한 보험료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은 탓에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쟁점 다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위 1,023명 전원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경과실로 위와같이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제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이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변경하여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무효 등 흠이 존재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보험료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